o n t h e t l m o t h e s t e s g o e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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일단 한입 요리 먼저 설명드릴게요. 네. 첫 번째는 저희 가지 튀김 위에 라브 소스 올렸줬고요그 아, 네. 오른쪽에는 방울 토마토 절임과 전복 찜, 시금치 절임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해드렸습니다. 네. 세 번째는 삼치 튀김 한번 절여드린 거고요. 이쪽이요. 마지막 사시미는 오늘 광어로 준비해드렸습니다. 음. 육회는 저희 2인분씩 준비해드렸고요. 저 트러플이랑 계란 노른자는 저희 오골계란 노른자 사용했어요. 첫 번호 드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Oh, oh, 그거다그고고 음음 Yeah.